예, 진양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몇 호실입니까? 삼호실이다. <웃음> 어, 애찌 있다. 나 세종대왕님을 모시는 기생이다. 치. 투어킹. 어, 개더워. 존나 너 대가리 땀쳐. <웃음> 어머, 여기 누가 한팔이구나 뛰세요, 아가씨. <웃음> 아니, 그 힙피분 그 똑같이 할 거죠? 근데 네. 여기서 컬을 더 넣을지 말지 지금 어떨 조금 더 넣어? 왜냐면 뿌리가 자라나가지고 어,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은데? 길이도 이제 좀 길어가지고 네. 길이 좀 살려서 네. 어, 혹시 선생님 그 뿌리는 조금 못살, 뿌리 는 조금 못살요 뿌리 굴리 이거 여기 살릴 수 있는데. 그럼 좀 이상해요? 아니요? 안 이상한데 <웃음> 오래 안 가요. 아 그래요? 어, 어. 그러면 그냥 일단 네. 최대한 많이 살려서 네. 할게요. 이번에도 가름 안 타고 그냥 아, 앞머리 예. 내릴게요. 음, 음. 네. 이게... 근데 걔, 좀시처인데 아, 코로나 때문에 감춰져 있었어. 아, 나는 머리하고 항상 약국이 있는 줄 알아. 오늘도 약국이 어, 그러가 그러니까. 누가... <웃음> 실히 저번에는 굉장히 회후짧았었 후회... 저번보다 확실히 회후이더회다회 후회... 후로 하나 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인스타 아이디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얼그레이. 딸기, 초코 딸기? 아이 좋아 이것도다 먹고 싶어 어떤면 좋지? 아 맛있겠다 근데 젠님젠님 전... 거의 없는데? 유튜버네? 아, 아저 유튜버 데뷔했고요 이거는 유라가, 유라가 준 생일선물입니다 많이 있어야 돼 안 되네. 카메라 꽂았네요. 아, 됐다. 눌러주셔야죠. 음! 음, 맛있다. 나, 내 손질감 있지? 여기, 여기, 침, 이 여기 안느끼하겠다 음! 맛있어? 안에 아, 촉촉해. 음! 촉촉해 보이네. 아니야. 여기 맛있어? 먹어봐. 블루텐 적게 들어가 밀가루 적게. 음! <또 한화> <ES> 화질 지려. 빠, 빠, 빠, 빠, 빠, 결국에 약간 설레아어 아, 내나 Like water, 아, 니 아, 아, 나그어 아, 아, 나나나 아, 거 아, 어나 아, 나 그거 싫어. 거 여기가 진짜 진짜 이다 여기 왔는데 지금 2시 좀 넘었거든요? 근데 끝났대요. 우리 6월달에 잘못 온거 알죠? 네. <웃음> 왜 이러는 거죠 그거 우리? 브이로그에 담겨있거든요? 그리고 그래, 오늘 심지어 교통도 개쓰레기였고 <웃음> 경복궁가 맞죠? 우린 6월에 우리 주인공이었는데 <웃음> 왜 이러는지 어 우리 6월에도 경복궁 낮에 들어갔잖아 그래 오늘은, 오늘은 야 근데 그게 벌써 반년 전이다잉? 어, 안녕 까지? 어 안녕 까지 <웃음> 어쩌면 이런 일이 근데 여기 진짜 맛있대 나 저번에도 이렇게 줄 서있어서 어... 좀허기하고는데 어... 우리 오늘 이거 먹고 카페 갔다가 집 가기 <웃음> <웃음> 아니요또 먹어야죠. 아, 오드게임! 진짜 맛없기만 해봐. 맛있어. 몽중원을 이어서 진짜 맛대가리 없다면 널 죽여버릴 거야. <웃음> 근데 아니, 몽중원 수... 맛없다네. 몽중원 좋다 초... 초... 네. 너가 처음이야. 난 진짜 거지 같았고. 웨이팅 왜 기다렸는지 모르겠고. <웃음> 당신 애교살 좀 쩌네요? 저 원래 쩔었어요. 1cc 넣었잖아요. 그만큼 눈이 없네요? 진짜 맛없기만 해. 중도 하차하는 분들이 중도 하차하는 분들 중도 생긴. 하차? <웃음> 오 이쁘게 나와, 이쁘게 나와. 헉, CF 같아. 오 약간 푸르푸르 CF 같아. 괜찮으세요? <웃음> 아, 왜? 이 만두국을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를 하면 돼. 그래 칼국수 왕만두 수육 하나. 수육? 먹자 보쌈. 보쌈? <웃음> 이거 야 어떡할래? 야나 이거, 이거 먹을래. 뭐? 보쌈 먹자. 어, 감사합니다. 일단 <웃음> 우리 한개 먹자. 우리도 약간 일부심 있는 것 같아. 일단, 어. 김치 싸서한 어. 음. 입이 안 되네. 아니, 아, 그럼 그, 아. 아, 아. 아, 짜 아, 아. 아, 니다 인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다 아, 야 음. 그냥 칼국수요 그냥. 디포드. 그냥 국기 보면. 음. 방금 나온 응. 나는 뭐하는가 뭐야? 가 뭐야? 이게 뭐가 응. 그러긴 한데, 한 장만 입고 찍을려어 <스튜� Dogs> 왜 이러는 거죠? 나도 못해. 왜 우리 뒤로는? 어 이제 이제 섰다. 역시 우리가 원전 완전... <웃음> 약간 미국돼지. 미국 혹시 그거 알지? 지하철역에서 혼자 지하철 기다리는 돼지. <웃음> 약간 집집 집 들어갈 때 피자 한판 사가는. 둘째 <웃음> 음. <웃음> 이랬다가 안 되면 죽여버릴 거야. 네. 아가씨. 어 그래, 주면 <웃음> 뛰세요, 아가씨. 어. 야 빨리 뛰어. 존나 뛰. 야 대각선으로 뛰어. <웃음> 도련님, <웃음> <웃음> <웃음> 제가... 나 이거 먹고 들어가면 죽을 거야. 오늘 기생이를 마치고 궁으로 들어가시게 했어. 입궁, <웃음> 저 고리가 찢어진 건 아닐까? <웃음> 향진이, 앵진이 아니야. 앵진이, 옹진이, 오늘은... 너따위 천한 기생 개지배가난 <웃음> 기생이지만 남자보다 강력하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난 세종대왕님을 모시는 기생이다. 지어 너무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병이 넓은 것 같습니다. Really? 오, 예쁘다. <가구> 진짜 진짜. 아유, 뭔가 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제발 깍좀 치지 마. 기생 중에 제일 가는. 제일, 제일 풍만한. <웃음> 다른 애집들 봐 색동 아그 뭐야 <웃음> 뭐? 다른 개집들은 핑크색을 입지마참 블랙이 놀리긴... 거기서 뽐좀 내봐가 트와킹 음, 걷고 해야지 걷고 땀을 너무 흘리는구나 좀 쉴까요 <웃음> 카메라 좀 오프 <오픈> 좀 할까요 <웃음> 도련님 나가십니다 오니니니니니 도련, 도련. 오 개도 시끄러. 뽐나 <웃음> 너 대가리 땀쳐. 너좀 뽐난다? 뽐나? 어 뽐나. h 이 y 이 그냥 너무 당당히 걷는 거 아니야? 헤이 <웃음> 헤이 향진이? 향진이 할 거야, 어, 진양이 할 거야? 진이 진양이? 어, 진양이 할 진양이가 아니라 걸뱅이 같은데? 이거 입고 가슴 존나 쪼네. 심장 박을 못해. 우리 저고리 까보면요. 존나. <웃음> 어머 <웃음> 어, 얘, 너 오늘 지금 여자란다. 참하게 안지렴근 <웃음> 이거 가방 너무 잘했어. 매매 이거 들어? 이거 없었다면 우리 다 들고 다녀야 되잖아. 3천 원 행복? 어. 아 어, 집을... 너의 이 풍만한 손을.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양반이라니까? <웃음> 아니 씨야 내가 양반이고 니는 근데 어쩌라고야 <웃음> 뭐하시는 겁니까? 나 오늘 딱 머리 잘 이렇게 쫑에맺지 뭐하시는 겁니까? 아가리하고 이걸 잡거라 예이 아가리겠습니다 예, <웃음> 아니 됐고 예. 넌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계급이야 왜요? 난 천한계급 저 황성인데요? 그러니까 천한 제가 니 천한계급이야 제가 왜천한니까 오이 okay. <목소리나> 아니 어떤 꼬마이가 너가 저기 들어가니까 왜 여자가 남자들지? <웃음> 아니 대걸이 다껴 모자가 여기 뭐 대걸이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딱그어그 어, 그 각도 꽉좀해꽉좀해 근데 이제 옆으로 묶어야지 좀옆쯤에다 좀, 묶어야지 옆쯤에어 이렇게? 어어 어. 애... 어머 여기 누가 한팔인가? <웃음> 니까 애진다 오 천하구나 운 너가 왕비의 자리를 <웃음> 어디까지 오시는 거야? <웃음> 너가 어디까지 오시는 거야 선배님 너가 왕비의 자리를 빼서야하니라 아이를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 눈빛 봐 하나 둘셋 하나 둘셋왜 이러십니까 야, 풀면 어떻게니 묶을 네수 있어? 어. <웃음> 예, 진양아. 습니까 오늘 몇 호실입니까? 사무실이다. <웃음> 너가 끼로 이겼다 오늘의 병복궁 얘기? 끝